아프잖아. 누구래 나한테? Don't worry, be happy. 그거 아세요? 그거 아세요? 저 이거 타고 도망가면 되거든요. 잘 가시고, 잘 가시고, 잘 가시고, 잘 가시고, 잘 가시고, 잘 가시고, 잘 가시고, 잘 가시고, 잘 가시고, 잘 가시고, 잘 가시고, 잘 가시고. 아, 아 미친. 여기까지 왔어. 야 켜버려 그냥 꼴보기 싫으니까 몇퍼야몇퍼인데 말좀 해봐 8 4 아. 파이팅! 파이팅! 파이팅! 할수 있다 난 알아서 잘살 테니. 그래도 어? 알아서 잘 살게나. 아유, 악몽님. 그, 그,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걸랑요. 이쪽 와가지고 통행수 내야지. 뭐 하는 거야, 지금. 응? 나 이거 간다? 간다? 어, 나문밀로 간다? 방해하면 이거 못 가고, 이거 악몽 정신 못 차리거든요? 응. 음. 아유, 여기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거든. 내가 희생하면은, 모두가 해피엔딩이 되는데. 왜 내가, 그래야 해. 모두가 해피엔딩이 되는데, 왜야 어, 갔다 빨리 태워와 어, 핑 튀는 거 봐. 아, 빨리 가, 빨리 가. 후우! 오케이, 오케이. 아, 빨리 가, 빨리 가. 며식이 아. 저거? <웃음> 어, 저거 그... 아니 너 지명이야, 막 뭐. 정신 차려니, 야. 좀못 나가면 진짜. 못 나가면 진짜, <웃음> 진짜... 빵사도 그냥 진짜 두대야다 맞는다, 너. これが크이엠이